제2장 구속요건론 보겠습니다. 3단계 범죄체계 그리고 여기 아래 보니까 어 2단계 범죄체계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은어 3단계 범죄체계라는 것은 뭐냐면 은 구속요건에 해당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책임성이 있는지 요세 개를 딴딴딴 다 갖추었을 때 범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구속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3단계로 구분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보는 체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구속요건과 위법성은 분리해서, 자, 분리해서 따진다. 예, 이렇게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구속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추정되고 그러한 추정 이법 추정된 위법성에서 만일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어 이삼 단계 범죄 체계 통설 판례라는 걸좀 알아두셨으면 하고요. 그럼 구속 요건은 뭐냐고 또 가끔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예요. 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할때 사람을 살해한 자는 여기, 여기까지가 여기 바로 구속요건이고요 그 사람 살해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 위법성 조각사유인 뭐 예를 들어서 형법 제 어, 그 20, 20조, 21조, 22조 23조, 뭐 24조 여기에 해당한 사항이 있다 한다면 은 어,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예, 어, 불법이 되지 않는 거고요 어,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구속요건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은 여기 나와있는 것처럼 위법성은 그냥 추정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책임이라는 단계인데 어 근데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책임요부를 따져보는데 뭐 형사 미성년자라든지 아니면 뭐 책임 조각 사유가 있다든지 하면은 예,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그래서 어찌됐든저찌됐든 구속요건 위법성 책임 이 3단계를 다 거쳐야 거쳐서 성립이 돼야지만은 범죄가 성립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되셨고 이제 좀 아래 볼게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2 단계 범죄 체계 이렇게 나왔는데 예.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구성 요건의 이제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성 요건의 예, 분류. 자, 어떻게 분류하고 있냐? 일단 어, 객관적 요소, 그 다음에 주관적 요소, 그 다음에 기술적 요소, 규범적 요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찢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객관적 요소라는 것은 외부에 나타난 현상을 기술한 것이다. 예를 들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이런 걸 얘기하고 주관적 요소라는 것은 행위자의 마음속, 자 행위자의 마음속에 그 정신적 태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의나 뭐 과실, 목적 뭐 이런 거를 말하겠죠. 예, 그리고 어 리을번에 보시면은 뭐 규범적 요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규범적 요소라는 것은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가치 판단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내용을 확정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법률적 평가를 요하는 뭐 배우자의 직계 준속 중재인 뭐 이런 거, 사회적 평가, 뭐 음란, 추행, 업무, 위험, 그다음에 신용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뭐 행위반 가치와 결과반 가치 이렇게 남았는데 뭐 결과반 가치라는 것은 결과에 대한 뭐 부정적 가치 판단을 말하는 거고요. 행위반 가치라는 것은 행위에 대한 부정적 가치 판단. 그리고 그 목적은 결과반 가치 같은 경우에는 법익 보호고 행위반 가치인 경우에는 바로 사회 윤리적 행위 가치 보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뭐 내용은 한 번씩 읽어 보시고요. 어또 다른 부분으로 또 한번 가 볼까요? 부작위범에 대해서, 부작위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18주에는 부작위범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 어,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어,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기라는 부자기, 작위 것은 어떤 행위를 움직이면 해기인가 있는 거고요. 부작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부작이라고 하는데, 자, 봅시다.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부작이 자기범, 자기 1번의 자기범, 자기 2번의 부작이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기범이라는 것은, 뭐, 살인죄라든지 아니면 절도죄, 어떤 움직임, 행위가 있는 거죠. 근데 부작이범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 그런데 또 뭐예요? 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퇴거불응죄 당신 나가시오! 했는데, 당신 우리 집에서 나가시오! 했는데, 안 나가고 가만히 뻗은겨요. 그러면 이게 바로 퇴거 부동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명령을 했는데 가만히 있다? 바로 그것은 퇴거 부동제, 그죠부작위범이라고그러죠 그런데, 그런데, 자 여기 4번에 보시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이제 다루어지는 것은 바로 부진정 부작이라는 것인데, 자 이게 뭐냐면은. 부작위에 의한 자기, 쉽게 얘기하면 은 자기의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부작위에 의해서 범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이 강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도 일부러 죽으라고 그냥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부진정 부작위 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진정 부작위 범이라는 것은 과실범도 있을 수 있고요. 망각범도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뭐 엄마가 애기 저단 주고 저, 저, 젖을 일부러 안줘 갖고 죽게 어 내비로 든다든지 뭐 이런 걸 전부 다 예, 부진정 부자기범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아래를 또 한번 가볼게요 자 아래 보시면은 어 부진정 부자기범의 구속요건 자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했어요 보지 작가 동인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보지는 뭐냐 보증인 지위와 자기 의무를 보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행 가능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갖고 보면은 어 지금 아버 아들이 지금 호숫가에 빠져서 죽어 좀 죽기 일부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지금 KTX 타고 부산에서 지금 서울로 막 올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려고 하더라도 도저히 장소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여기에 나왔니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 자그 다음에 또디급 번에 보면은 행위 정형의 동가치 성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 뭐 설명은 좀 멋들어지게 나왔죠. 뭐 부작위한 행위가 자기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 자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은 지금 아들 레미가 지금 물에 빠져서 죽기 죽기일 부 직전이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아버지가 일부러 구하지 않는다면 너 그래 죽어라 물에 빠져 죽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부작위로서 아들이 지금 죽은 죽는단 말이에요. 그죠. 살인이라는 어떤 결과를 얻어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살인에 대한 것이 바로 이부작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거. 이거하고 같이 볼수 있느냐. 동같이 같이 볼수 있느냐. 이것을 행위정형의 동가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그 다음에 동인기. 자 여기 인과관계가 나와있죠. 인과관계. 만약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은 미수범으로 처벌을 해야 되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 가능성이에요 기대 가능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적법행위를 할수 있느냐 이 얘기를 갖다가 어, 기대 가능성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느냐 이거를 줄여서 기대 가능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뭐, 설명 기대 가능성에 대한 뭐 예시를 들자면은, 뭐, 회사의 기밀을 빼놓, 빼놓지 빼놓자 않으면은, 뭐, 처자식을 어, 전부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협박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아버지, 어떻게요? 해 자기 처하고 자식을 위해서 회사의 기밀을 빼, 안 빼다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 자, 이런 경우에 바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 우리, 부진정 부작위범에 바로 이 요건에 보면은 보지 작가 동인기다.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한다. 예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보증인적 지위에 발생한 거는 뭐냐 했는데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예요네 가지를 좀 같이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법령 계약 조리 선행행위 자 여기까지 하고요 왜 잠깐 또 쉬었다가 또예 강의 계속하겠습니다.